오랜만에 베이킹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스콘, 두 번째는 딸기잼 쿠키. 아, 재료부터 좀 나열해봐. 네, 알겠습니다. 자, 중력분, 박력분, 베이킹 파우더, 계란까지 됐으면 나오다이크 처리해줘. <웃음> <웃음> 생각 한번 해볼게요. 스콘 봐, 스콘되게잘 됐어 실만 계란물 만만는 만드는 만드는 만드는 만드 만드는 만드이 만드는 만드는 아드 왜? 왜? 드는 만드는 만드는 만드는 만드는 만드는 만드는 식혀야 돼. 식혀 만드는 만드는 딱드는만 확실해. 알았어. <웃음> 확실하다고. 진심. 리얼. 쿠키는 원래 시켜야 돼. 시켜야 돼. 쿠키는 원래 시켜야 돼. 진심. 시작합니다. 이거 아까운 거 이거 어떡해. <웃음> <웃음> 쿠키 드실래요 아빠?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네? 엄마는 한 조각도? 아빠 드려요, 말아요 <웃음> 오마이갓! 기배이 아니야? 아까? 응? 까 맛있어. 그래? 아, 뭐, 뭐. 맛있는데? 아 이거 완전 깨졌네. 나 깨진 거죠? 못 깨진 거야. 아무래도 안 그래도 골랐어 이렇게. 아니, 근데 저분 잠수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야 도대체? 도자켓 노래가 갑자기 듣고 싶네. 여섯 시에 산다. 이 시간부터. <웃음> 아우터좀 빌려주면 안 돼? 아우터 빌려? 난 참고로 회색 가디건 입었거든? 회가? 그 체크 말고 난 이거 입고 싶은 거 뭐? 나는 이거를 이런 느낌으로 하려고 문제 그래. 했지? 나나나나나. 언니 <웃음> 왜? 어? 보통 이 단추가 안 보이게 입지 않나? <웃음> 그래가지고 어. 야나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어 나 원래 그거 더 좋게 생각했거든 <웃음> 여기서 난 근데 이거 어떻게 예쁘게 하는지 모르겠어 언니, 아니, 이만큼 걸친 거 아닐 거 이만큼 음. 한 거죠, 그럼? 예, 우리한테 응.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렇게? 아, 진짜? 이 가디건 자체가 별로 이걸 하는 만한 가디건 아니긴 하네 뭐야, 이거 봉맨이야 <웃음> 아무리 봐도 막좀대다 이거 안 해. 지 <웃음> 이상해 <웃음> <웃음> 가자 <웃음> 여러분, 저희는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배고파 야 근데 이거 뭐 먹는 거를 박수 맛있겠다 <웃음> <이게 또 맞죠? 웃음> 아, <웃음> 잘 먹겠습니다 잘겠습니다 어, 이걸 치워 일단 이거 얘야 얘 아, 나도 별로 먹었지 <웃음> <웃음> 그치? 그아그이 <웃음> <웃음> <웃음> <내> 많다 <웃음> 너무 웃겨 와 이쁘다 이쁘다 어머 주아너 너무 이뻐 엄 너도 줄게 너도 하기야, 잘 먹어 여기 여기 입 벌려 풀 들어간다 이빨려풀 들어간다 <웃음> 와 일로와 일로 일로 여기서 여기 아이고 아이고 줄게 줄게 미쳤다 아이고 아이고 너무 귀여워 어떡하지 너무 귀여운데? 이거 어떡해 어떡해 <웃음> 미쳤어 너무 귀여워 얘는 입이 너무 귀엽지 않아? 어, 진짜. 그리고 줄때 약간 입이 뽀송한 게 아, 느껴져. 아, 뭔지 알지? 어. 너무 귀여워. 어, 발바닥 나. 발바닥 한 번만 져보면안 될까? 아, 귀여워. 미쳤다, 왜. 발바닥 진짜 부드러워. 얘 응가도 받고 다발받고 막 이랬겠지? 아, <웃음> 아 근데 흑발바닥 너무 귀엽다, 진짜. 얘네 코봐 와, 어, 근데 진짜 크다. 크다 크다 왕크다 우와 멋있다 뭐, 멋있다? 뭐, 멋있다 이녀석 우와 빠르게 진짜 빨로 우와 얘네 털 밀었다 힘들어. 후, 후. 여기 지금 끝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사람이 진짜 1도 없어요, 1도. 너무 좋다, 진짜. 근데 여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포토존까지 가는 길이 생각보다 혼나네요. 전에도 와 봤지만. 와 아, 근데 여기 벚꽃 진짜 너무 이쁘다 여기 한국의 알프스래 한국 알프스래? 한국의 오늘 일부러 여기 오려고 옷을 약간 알프스 소녀처럼 입고 왔어요 <웃음> 이거 이 원피스 이거 어디서 산 건지 알지? 몰라? 이거 타오바오에서 산 거야 아 진짜? <웃음> 옛날에 근데 이게 얼마였어? 이거 진짜 썼지 한 몇천 원 했어 우와.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되게 촌스러운데 가디건이 <웃음> 입으니까 좀 덜해 보여 어말 있어 아 근데 왜 엉덩이 조심해 아. 말이 아니라 사람이 셨 아. <웃음> 헌당 완전 너무 웃겨. 너무 예쁘죠? <웃음> 너무 예뻐 미쳤어. 언니 몸을 돌리고 얼굴만 이쪽으로 살짝 보던지. 어 조금만 더해쪽으로 살짝. 아니 몸 방향을. 오. 와 이거 진짜 맘에 들어 미쳤다 미쳤다 오늘 옷 하얀 거 입고 옷을 잘 입고 아, 형 우리 가야 되지 않을까? <웃음> 다리 진짜 길어 보여 다리 진짜 길어 보여? 나이 아, 벚꽃이 사진이 안된게 너무 많았어 가자 형님 진짜 예쁘다 오랜만에 이거 오늘 너무 예쁜 거 아니야 기름떡볶이 만들어볼까나 <웃음> 커다란 그릇 위에 모든 재료를 넣고 버무을 해준다 떡 물에 넣었나요? 네어 진짜요? 잽싸시네 1.5스푼 그럼 3스푼 어디가? 식용유 2스푼 참기름 1스푼 식용유가 없으니까 포도씨유로 하겠습니다 괜찮지? 시민네 4스푼 포기 기름이 똑같이 뭐. <웃음> 맞아 <웃음> 요월못 알못. 요알못들은 항상 다 자기식대로 하더라 <웃음>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야 어. 4개 오, 맛있겠다 근데 이거. 그냥 소스만으로 맛있겠다. 소스 간이 사실 달걸? 그지 아니야? 응. 그러니까 간을 꼭 보도록 하자. 나 소스 간 보는 거 싫어하는데. 그러니까요. 알하일만 대신 소 얘네들을 쉐킷쉐킷 쉐킷 해줍니다. 근데 되게 간단하다. 아니, 이게, 이게 전부라면. 어. 파를 어떻게 썰어넣어야 되지? 타 그냥 가위로 잘라내. 요요일만 대신 소 양파도 넣어야겠다. 양파 넣는 거 어때? 아, 넣지 말라고는 넣지 말지 넣지 말라고는 안 써있고 그냥 안 써있을 뿐인데 그게 넣지 말라고 아니 양파가 단맛이 나지 않아? 나 몰라 <웃음> 양파 이미 넣었어 넣응와 <웃음> 어느새 오르느냐 그냥 다 부으면 안 돼? 아, 물 있단 말이야. 아, 그래서. 와, 맛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이렇게 섞은 다음에 볶으래? 아. 자, 이제 이 꽃을 한번 넣어볼게요. 얘우다 닭갈비 같다. 기름을 안 둘러도 되나? 기름 떡볶이인데 기름을 둘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까지 고민이야. 먼저 떡볶이 오 마이 갓. 아 손목 아장날 거 같아 음! 근데 맛있지? 약간 누른? 양념이 약간 누룽거 음, 누룽지 같은 느낌 음. 근데 완전 시원 솔직히 이거 근 누른 건 진짜 맛있어 우리 동네 내다보면 강아지가 그 2층 집인가 봐 강아지가 지가 옥상으로 탁 올라와서 혼자 놀아 그 옥상 있는 집? 응. 귀엽다 귀여워 진짜 걔 행복하겠다 응. 가끔 애들하고도 올라와, 놀고, 응. 올라와서 놀고 지 혼자도 올라서 놀고 여기 바로 말고 앞, 앞집 말고 응. 앞집? 아빠 어떻게 보셨어요? 응. 가끔 보면 그요 그래. 가끔 보면 강아지가 지 혼자 놀고 있어? 응. <웃음> 너무 귀여운데? 귀여운데. 아 귀여운데? 그 녀석 기똥 차고만. 나 한숨 잘 뭐, 거야. 이내 옷. 이건 내 옷. 이건 집아 안에 있어 가아무것도안 하고 싶어 그냥. 핸드폰 할 거야. 아나 버릴 거야. 리 빼. 아... 야, 한 시간을 자도 렌즈 빼는 거아픈거 아니야 응 안녕. 내일에 신경쓰지 말아줘 아이고 아이고 매 아이고 매 피곤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집 나가면 고생이야